I'm a food reviewer, your loved one. We <sweet> go s a r a n mokban, labiu. 이거 무슨 말야? 아, uh, 혼탕 보부티자 R. Mr. Pizza, 유명한 피자예요 한국에서. Pizza Hut 하고 Domino's만 알아요. Mr. Pizza 안먹안 먹어�, 먹어봤어요. 오, oh, 50분 후에 갈 거예요. 와이꼬, 오이꼬예요. 소유는 같이 먹어요. 어? 이거 국민 음식이에요, 여러분. 투수 많이 추천했어. 이거 국민 음료 맞아요. 진짜 진짜 살 거예요. 오케이 그럼 제가 이거 I l l go buy it then. A few moments later. <웃음> 피자. not coffee. This is pine bud drink. 이거 저는 하나, 둘셋세 번. 조금 먹어봐봐. 진짜 진짜 소이 눈이에요. 음. 첫 번째 맛 없어. 두 번째 맛 조금 있어. 세 번째 맛더 많이 있어. 음. 좋아요. 소이는 CF. 소이는 고민님뉴 The only people in Korea I see drinking those are 60 year old grandpas getting out of the bathhouse. No joking. 안 h 하세요안 o 하세요네가 e What's your name? What's your name? w h a 네, s your name? 홍 h a t s 홍 o h s s o y h e r e h e r e w o w t s e o u s o h t s e o u s y e s t s e o u s your e o o a t t y e s t h s s h o t s a u e h o t s a u e 어느 나요 홍콩사람이요? 홍콩? 혹시 한국사람이요? 네. 왜 마스크 안 써요? 왜 마스크? 왜 마스크 안 써요? 집에서 마스크를 많이 써네 마스크 집에서 또 써요 통화로 어디서 쓰세네 알겠어요 저기에 집에서 먹지 마요 어 목판 테이블 맞아요 이거 한국... 중국 친구도 집에서 집에서 마스크 입어요? 나는 모르겠다. 집에서 얻었어요. 이거 혹시 홍콩사람 그리고 조금 네 이렇게요. 처음 틀었어요. 이렇게 이거 목반목반목반 테이블 이렇게요. 처음 한국에서 피자만 피사 먹어요. My first time eating pizza. From Mr. Mr. Pizza. What the? Oh, yeah! What? <웃음> <우와. 웃음> 맛있는 것 같아요. 맛있는 것같아 오! 떡볶이 이렇게요? 피사! Mr. Pizza! 또 떡볶이, 떡볶이 있어요? I didn't know that pizza shop s e l d the b u k i y 먼저 이거 먹어요. Introducing the new 뭐 한번 먹어 봐 봐. 이상하 많이요. 치즈, 치즈 있어. 꿀도 있어. हनी. 하지만 이거 빠보. 이거 같이 먹고서 조금 조금 신기했어요 솔직히 조금 맛없어요 네. 에이 왜 이거 짜요 이거 하사스 같이 먹어 봐봐 이거 원 바이트 하나 둘셋세개만 있어요 짜고 맵고 달고. 응. 아마 떡볶이, 떡볶이 맛있는데 피사칩 떡볶이 와 맵다 와 아, 이거 매워 오 마이 갓 어떻게 맛있어요 이거 꺼할거맛 없어요 너무 이상해요 여기에서 제일 맛있는 임시 뭐예요? 슈이눈 <웃음> 슈이눈하고 이거 피싸 같이 먹어도 더 맛있어요 그냥 그냥 이거 먹어요 맛없어요 이거 한 발둘? 쪼이눈 한음 요기 이거 추천추천해요 이거 하고 이거 이거 먹고 싶으면 이거 no. 같이 싸요 같이 먹어요 이거 진짜 인생에서 제일 대표한 비싸요. 다른 나라 이거 먹을 수 없어요. 저 생각에는 아마 팩팩팩 선생님 이거 먹어 후에 나도 I don't know what he's gonna say. 아마 팩 선생님 아 좋아요. 아마 저수 좋아요. 저는 저는 괜찮아요. 조금 이거 왜라 하면 조금 매워. 조금 매워요. 이거 쫄기쫄기쫄기쫄기 어? 떡볶이 좋으면 이것도 맛있어요 이조포스트로피에스오케이은이기 조기 조기 조기 조기 조기 조기 조기 조기 조기 조기 조기 조기 조기 조기 조기 조기 조기 기 조기 조기 조기 조기 조 이거 mm. 오 mm. mm. oh This is so 는 o o 이 m 고 소리는 i s is o o o d This g o d t h o o t This o o t t h Oh my god, name say Isangio. Ah, I w a m r p i z z a 真 다음에 이거 신기한 맛 있으면 요리 꼭쌓일거예요 미스터 피자님 감사합니다